The trains passing by our bedroom window. It feels like the ratting's on the wall. You try your best to reassure me, but lately I don't believe you at all. It takes time to build up some kind of. 저렇게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 어떻게 하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 t 어 i s 하면, 어떻게 하면, d o 게 하면, 어 i s 하 s d o 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 o 게 하면, 어 a 게 하면, 어떻게 y 면 <웃음> 와, 예쁘다. 와, 사이트에서 본거 그대로야. 근데 살짝, <웃음> 이불이 살짝 더러워 보이네? 이거 뭐야? 이거 뭐. <웃음> 어, 어. 그냥. 너무 작은데? 뭐야? 이게 이불이라고? 아, 이게 이불이라고? 이게 깔고 자는 거겠지? 아 그래, 이게 덮고 자는 응. 거? 근데 덮고 자는 게 깔고 자는 거처럼 세탁기는 잘... 없겠지? 세탁소에서 풀어 볼까나 <웃음> 코인 옷 이런 거 없나? 있지 않을까? 어. 집에서 작았어? 예쁘기만 하는 곳이군. 아 어, 목소리가 아주 감기 때문에. 그리고 이런 책이랑 아트들은 건들지 말래요. 뭔가 진짜 너무 예쁘다. 여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. 너무. 여기 찍어야 돼. 역시 핫한 사람은 다 간다는 어버아웃풋었 너무 핫한데? 어 귀여워. 러브 디스. 5스프린트 할인해? 아, 깜찍하다. 나 사고 싶은 거 있어. 아, 진짜? 미리 받았어? 아니, 딱 뭐가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. 아고 고 미니스커트. 어,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정말? 약간 진심인 것 같지 아 어, 살짝 힙판데 뉴욕 느낌이야. 에 <웃음> 네, 뉴욕에서 so 갈한국갈때 갑자기. 너무 no, wow. 힙 엄청 힙해져서 가는거 아니야? <웃음> 내가 잘못 배운. 웠 나도 해서 볼래. 피통 피통 이상해. 허니머리. <웃음> <아님, 우리>. 어? 허니머리. <웃음> 얼마지? 비싸 3달러야, 3달러? 3 4천. 0원 우리나라에서 얼마 팔라? 1000원, 천원... 천분 이렇게 빠지지 않아? 진짜? 응, 옷을 이 꾸러지를 입었기 때문에 옷을 사야 돼요. 귀엽다 오 속아서 건널 뻔? 핑크, 핑크. 다 건너, 다 무사행단 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우리만 정직해. 그거 네 그거 네 여기도 빈티지네. 오. 어, 저 무지개 표시 있으면 그거 아니야? 평 리바이스 진 따윈 없어보이는데? 보 우와 타먹는 건가? 뭐지? 우와 뭐거그 하나? 두 개? 두개 나쁘지 않아 미국 갔으면 M&M 먹어줘야지 아 어, 맛있어 보이는게 너무 많다 아, 아, 맞아 미국 가면 시리얼 먹으랬는데 시리얼 먹어야 돼 먹을까? 그럴까? 아, 아침에 나 우유, 우유 잘 먹어 우유? 우유 생 우유는 안 먹는데 시리얼에 시리얼 말아먹을 때는 어, 시리얼이랑 우유 면 좋겠어 그래 와 와. 런 패키지가 이쁘다 <웃음> 패키지 <웃음> 예쁜 걸로. 어. <웃음> 맛은 중요하지않아 어, 박스가 예쁘거는데4는데 <웃음> 아, 그 맛있는... 오! 어, 이거 이거 에는데 이거 는 이거 안데 이거 안 이거 무 원색적인 거아에야 <웃음> 약간 <웃음> 건강에 매우 안 좋을 것 같은 느낌? <웃음> 이거 이거 어, 사에어그거사자 아, 쉽겠다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런 이거. 이스이아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은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웃음> 청소비 오우리한주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, <웃음> 응, 응. 제발, 잘 빨리 했으면 좋겠다. 제발. 30분. 30분? 30분 동안 뭘 해야 되나? 오! 오, 뭐 있어? 어 오, 내려가네, 내려가네, 내려가 어. 잠깐만, 혹시 모르니까 왜 터져? 응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놈의 이불은 이걸로 안 돼, 안 돼. 도나도 돼, 도나도 돼. 그래. 빡빡 빨아 근데 우리 세제에 알러지 생기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어야 너무 <웃음>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와 약간 걱정되는데? 됐어 살짝 걱정이 되는데 만드리샵이에요 <웃음> <돼요, 웃음> 여러분 저걸로 아까 이걸 결제하고 카드를 꼭 사야 된답니다 되 네, 여러분 끔찍한 게 있어요 혐오 영상인데 혐오 영상 <웃음> 혐오주의 평화로워 보이지만 비둘기 천국이에요. 평균이 수억, 수천 마리가 모여 있어요. <웃음> 겁이 없네? 우와 뭐 신기해 그같은엄 도망갔는데 그니까 와, 여기 와, 되게... 진짜 외국 같다 네, 네. <웃음> 미국이었다 <웃음> 와 멋있다 음. 기다 <웃음> 동네 주민 다치셨어요 그치? 그치? 그치? 그치? 그치? 그치? 그치? 전술 어, <웃음> 살짝 신기한 걸? 나도 <웃음> 나주 <나도>. 신기해 <웃음> 너무 홈미스 같아 우리 여기 이따 깔고 <웃음> 잘것 같아 <웃음> 너무 신기해 <웃음> 홈미스 좋아 저... <웃음> 홈미스 아닙니다 화장까지 다 가져줬어 아안 믿어줄 거 같은데? 이런 힘주고 <웃음> 근데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해 우리만 지금 <웃음> 살짝 진짜 위험하다 <웃음> 우리 이후로 한국인 손님들 아주 반기는 여기 거 아니야? 이 역사상 이걸 처음 꽉걸 수도 있었어 아 진짜. 어, 진짜 그럴 거 같아 근데 근데 이거 진짜 그럴 법해 에어비엔디는 이거 언제 맨날 맨날 샤워 빨래를 하겠어 그니까 <웃음> 와, 정말 도시 같다. 여기 바로 뉴욕이야. 가야식이 <웃음> <웃음> 브로드웨이에 왔습니다. 이제 깨닫게 된타임스케어 아, 근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곳이긴 해 마이너스 터왔습니다 음, <웃음> 우리 다 먹을 수 있겠지? <웃음> 맛있겠다 고구마 튀김 이거를 포테 그냥 감자 튀김에서 고구마 튀김으로 바꿨어요. 맛있겠다. 아기 <웃음> 어, 아 가위 같은 거. 아. 오, 오. 어. 오. 오. 오, 나 잘하는데, 잘해. <웃음> <나>, 해고 <해주도> 다녀. <웃음> 나 여기서 잘 봐야겠는데. 너무 잘는데 이게? 치마야? 내가 이 라인 이있어아 그러네. 근데 왜 이렇게? 근데 너무 둘레가 커 보여. 사이즈가 <웃음> 크겠지? 이게 M인데? 응. 아, 근데 진짜 다커 아, 보여. 아 그러네. 너무 사이즈 큰것아지만아가 <웃음> <아니>, <웃음> 뭐야? 입고 들어. <들어왔어. 웃음> 어 근데 괜찮은데?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. 라다스티안이 어. 귀여운데? 응. <웃음> 음. 지금 어, 너의 <웃음> 느낌이었아 그러네. 나도 그치? 뭔가 비슷한 거 있어 있는 느낌이야 아까 그 원피스 하나 샀어요 어, 성량 움직이데 <목소리나> Welcome to the summit. Oh. Please exit to your right. <목소리> 오. 기린 거. 어눈부셔 거울이네. 그래서 치마 고만 방에. 이아들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막이 3층에 와 이제 신발 신고 다닐 수있어 약간 걸어 봐. 이거 그래. 예쁘다. 아, 땡큐. 같이 돌렸네. 어, 너, 너, 너. 집에 나고 가자. 너무 탱탱 쌓야있나어이게 내꺼인 것같 입고 다니면 <웃음> 우리, <왔>, 우리 커플지 <웃음> 사랑스럽게 보이겠다 <웃음> 뭔가 디자인은 귀여운데? 어 이거는 남자 버전? 뭐라고 써있는거야아 릴라, 릴라스 릴라스 음. 그 게이 가수 히컨대? <웃음> <웃음> 많이 드는데? 아, 근데 나, 좀 마음에 <웃음> 어, 나 이거 좀마음에 잘... 들어 웃가나 <웃음> 이거 살봐아 입고 다녀 웃고는 <웃음> 아, 못 다녀 담옷으로. 어. 왜냐면1 5 달러밖에 안해. 어, 어, 어, 근데 난 살짝 아까워 1 5 달러. 그 그래? <웃음> 와, 이런 사이즈가 미쳤다. 있어? 미쳤다. 이거.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조금만 재고가 조금만 있지 않을까? 진짜 얼굴 많은데? 와. 티니어 스프레이랑 이제 사수. 또 <웃음> 사야겠지? 오뎅기도 싸다. <웃음> 그러니까. 어. 성인용품 19금이에요. 오 <웃음> 어, 여기 있다. 이거. <웃음> 아 우리가 샀던 것 하나. 하나면 돼. <웃음> 이게 얼마지? 음, 아 이거 하나에 만 원이네. 만 원. 어 타이레놀 액상이야? 그러니까 엄청 세게 쓸것 같아. 어 무서워 맛없을 것 같아. 어뭐야라즈베리 맛이야? 음, 이게 데이타임. 랩 먹어. 이런다던 뭔가 이게 좀더쎌것 같아. 음, 이게 기본인데. 고 넣을게. 예쁘게 됐어. 예뻐? 되게 달다. 저도 먹어 별로 안 좋아해.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는 뭐. 못 먹어. 나이 먹못 먹어. 맞아. <웃음> 야 늙은, <웃음> 이가터블까 늘린이, <웃음> 그런 말잘안 하긴 한데 <웃음> 진짜 나이 먹고 나서 응. 근데 우리 때는 진짜. 응 그냥 잘고 살았어. 야 너, 이제, 너. 카페에서 이크랑단 음료 네. 같이 먹기 가능해 <웃음> <진짜 강의. 웃음> 그니까. 아진 맞아. 아, 딱히 카페가서 케인을 잘안먹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과자 없으면 못살았는데 책가방에 <웃음> 교과서는 없어도 과자 없지 이건 제가 고른 뭐냐 스모크드 아, 응.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엔크림치즈 베이지 베지크림치즈. 크림치즈 느낌에 음. 완전 좋아 음. 나 오늘 배부를 것 같은데. 저녁을 이렇게 먹어. 참먹었데안 먹으면 또 나중에 배고플 것 같아. 음. 음. 음 많다. <웃음> 음. 이게 팟타이고 이게 미고랭이에요. 맛있겠다. 응? 음, 응? 음, 음. 음,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한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얼, 얼얼한데? 너무 졸려서 도른 거 아닐까? 개 매운데 괴롭지. 이거 어떻게 미국인도 되는 거? 절대 못 먹지 않아? 이거 웬만한 한국 음식보다 매운 아니 불닭볶음면보다 매운 거 같은데. 아? 왜? 우리가 칠리 미고랭을 시켰잖아. 아. 그러네. 아 근데 나는 칠리라고 해봤자 미국이니까 약간 그러니까... 매콤한 거 생각했지 응, 해봤자 진짜 그냥 매운맛도 안 느껴질 그런 걸 상상했는데 화끈한데 <웃음> 화끈한데 이게 미국의 매운맛인가? 응 제대로 온난해 좋다 만만하게 봤다 근데 맛있긴 해. 응 다른 사람이 만들었네. 되게 많은 사람 너무 성격이 다른 거 아니야? MBTI <웃음> <웃음> 급단데 For now, I o d just wait out in the hall.